뭐안 나왔는데? 여기서 새로운 하수인들을 보지 봐보십시오. 내가 가져가지. 여기 쳐주는 모르겠다. 어 근데 할만한 거 아닌가? 뭐래? 육십구만 잡으면 돼. 이것도 있었어 좋거든요? 이미 다온것 같은데? 이것만 살아도 우승이잖아 절대 안치네 누가? 아 오늘 게임은 잘 되냐 왜 이렇게? 게임 개잘되네환공 일단 너무 좋아 복복복복복복복복 이긴거 같은데 거의 아 이건 이겼다 한다 출발! 뭔가 계속 나오긴 하는 이친구 나도 뭔가 나온다 제발 엘리자 엘리자 나와도 좀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랩사도 안되죠? 잠깐만 대바바바 <웃음> 이긴거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이겼어 놀랍게도 이래도 이겨 알굽돈 생거지, 이거 죽어! 귀엽네, 귀여워 되나? 성공 오케이. Okay. <웃음> 아 카드가 뒤로 뺏어야 됐는데. 아. 안살수 없어. 어떻게 되겠지? 어떻게 되겠지? 나도 모르겠다. 하하하 돼, 하지 마. <웃음> 아, 돼 산타하지마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어여아 저, 가 아닌가 이기다? 이기다. 아오, 아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거 저, 군대요, 황금. 아! 잠깐만. 야, 이거 뭐야? 와대박 하얀 비늘하고 파티 뭐야 이거? 파티 뭐야 이거? 오, 늘파티 오, 비닐 파 오, 오, 비파 오, 비닐 파티. 오, 비닐 파티. 비닐 파티. 비닐 파티. 오? 오, 오, 오, 와우 어어 뭐야 와도 바뀐